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은 자제하고 그 대신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달 앱을 활용하는 음식점들의 주문이 요즘 많이 몰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안 하던 음식점 사장님들도 요즘 배달 앱을 급히 깔고 또 복잡한 서비스 공부해 가면서 배달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가 오늘부터 수수료 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 또 식당 사장님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개편을 하면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얘길 텐데 개편 체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식당 사장님들과 또 배달앱 업체 간의 각각의 주장은 어떤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많은 음식점들이 어쩔 수 없이 배달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인데 필이면 대표적인 배달 업체가 오늘부터 개편하는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체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배달 안 하던 음식점들도 다들 배달 많이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우리나라 음식점의한 70% 이상은 음. 이제는 홀매출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배달 전문 음식점들도 부쩍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배달을 하려면 이제는 예전 같으면 뭐 상가 수첩도 있고 무슨 스티커도 있고 뭐 다양한 수단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알리는데 요즘에는 배달 앱을 주로 많이 쓰죠, 소비자들이. 그런 업체 다 망했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규모가 이제 많이 예, 줄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배달앱 시장이 열린 이후로 음. 뭐 우리나라 배달 소비자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직접 시키는 수요가 예. 뭐 전체적으로 이용객수 한 거의 우리나라 국민 절반, 거의 2,500만에서 3,000만 명뭐 음. 누구나 배달 앱을 거의 사용하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배달 앱 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독점 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한 예, 업체가 예. 어,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 예. 이 서비스가 결국은 같은 회사여서 예,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거의 없는 상황인데 예, 예,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수수료가? 과거에는 어땠다가 이번 오늘부터 바뀌는 게 어떤 체계인지 좀 설명해 주시요 과거에는 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배달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민 앱에 직접 광고를 하거든요. 예. 광고가 이른바 울트라쿨이라고 해서 음. 가장 많이 했던 게 깃발 꼽는다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광고 상품 쪽으로 한 개당 88,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예. 이거를 기존에 는 배달 사업자 입장에서 평균 뭐 최소한 한 대여섯 개, 많게는 한열개 정도 꼽고 이렇게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달앱에 깃발을 꼽는다는 게 예예. 배달 저희가 나갑니다라는 영역 표시를 예. 예를 들면 뭐 상도 1동에 하나 하고 예. 뭐 상도 2동에도 하나 하고 예. 봉천동에도 하나 하자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나는 예. 봉천동에만 할 거야 그러면 예. 하나만 사면 되는 거고. 근데뭐 봉천동에도 두개세개또 꽂기도 하죠. 막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예. 각 행정 단위 단위로 꼽는 게 아니고 상권별로 배달 업소가 나는 봉천동에 살지만 예. 옆에 신림동까지 배달할 수 있어 음. 그럼 신림동까지도 꼽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배달 기간이 좀 길더라도 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정액제 개념의 광고로 했던 거죠 예. 원하는 그런데 음. 오늘부터는 배민에서는 이제 정액제가 아니고 판매가 대비 일괄적인 수수료 체계로 변환하겠다 음. 그래서 원래 오픈리스트라는 게 6.8%가 있었는데 이걸 한 5.8%로 하되 또 부가세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 6.38% 정도. 음. 이 정도 수수료를 매출액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겠다. 예. 이런 체제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뭐한 어. 달에 100만 원을 팔든 천만 원을 팔든 예. 이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배민의 수수료를 많이 낸다. 음. 이런 구조로 바뀐 거죠. 요약하면 예전에는. 그럼 광고를 한 8만 8천원 짜리를 뭐선억에 많이 하는 분들을 뭐 하나 열개 뭐 하시는 분도 혹은 하나 이걸 알아서 선택하니까 예, 예, 예. 10만원 정도만 드리면 되는 분도 있고 예, 예. 10개 해도 80만원 정도 예, 뭐 하면 예, 예. 되는 거였는데 예, 예. 이제는 배달액의 액수의 6% 정도면 천만원 배달하는 분은 60만원 예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배달 매출 올리는 분은 뭐한 120만원 130만원 예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대략 한 달에 그럼 한 2천만 원 넘게 배달 매출이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광고비 부담, 즉 배달 앱에 주,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늘, 늘어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배민 업체에서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일차적으로 예,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달 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을 한 2천만 원 정도로 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이전에는 음. 대여섯 개 꽂고 2천 올리는 업체도 꽤 있었고요. 한 사오십만 원 정도. 그렇죠.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이천으로 설정을 했을 때 배민 수수료와 그 다음에 외부업체 결제 수수료까지 하면 음. 거의 평균 팔점사팔 프로. 그러니까 연 매출 삼 억이 넘는 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구점육팔 프로까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삼억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매출액의 십 프로는 이제 배민 수수료다. 네.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는 상당히 음. 좀 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한 6% 남짓은 배민이 직접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3% 정도는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예예. 예. 알겠어요. 그럼 한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배달 매출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은 배 수수료가 인상된 그런 느낌이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예. 어,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배달 매출 올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면 장사도 예를 들어서 천 정도 올리면 예. 배민 수수료가 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70 정도 되고요. 카드 수수료까지 수수료보다 예. 많은 것은 오토바이 라이더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매출액 대비 최소 15%에서 2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면 라이더 비용 만해도 거의 350, 400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또 배민 앱에다가 리뷰 마케팅도 하고 쿠폰 마케팅도 하고 음. 이것도 결국은 비용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뭐 포장비 최소한 한천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많은 것은 식재료 원가가 판매가 대비 35% 뭐 40%까지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 월세 인건비 세금까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천 정도 올렸을 때 음. 배달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한150벌이 힘들다. 이거를 음. 그럼 배민 수수료는 거의 170까지가는데 네. 배달 음식점 사장님은 이거 150도 안 된다. 누구를 음. 위해서 사업하는가? 뭐 이런 반발이 아마 지금 음식점 사장님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을 많이 하는데도 가져가는 돈이 그거보다안돼그거밖에안 되는 건 예. 말씀하신 배달 수수료. 예. 거기에 카드 수수료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예. 부담일 거고. 그렇죠. 오토바이 배달기사도 인건비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비용 줄이자고 하면 배달하는 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하면 또 거기서도 줄일 거 없고. 맞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고. 예. <웃음> 이다 이제 더하자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쪽에다가 다 그, 이제 항의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수수료를 깎아줄 리는 없으니까 판매가를 높이자 해서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한간에서는 아니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 배달앱 이런 것도 만들던데 뭐 이런 대도시에서도 지자체 단위로 좀 이렇게 이런 영세한 배달 사업자는 대부분 5, 6천만원 이하 창업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좀 공공 배달앱 이런 것도 좀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배달앱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면 예. 수수료를 올리면 뭐 올리나 보다 맞습니다. 싫으면 거기 안하고 다른 업체 하면 되지 네, 할수 있을 텐데 예. 그래,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다 결국은 독점이라서 예. 혹시 풍류를 취하는 게 아닌가 배달앱의 예. 수수료가 예. 그런 의문도 들수 있는데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도 여전히 적자라면서요? 이 배달의 문양 업체도? 어 배민 업체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고요.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자본이 인수하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독일 회사가 돈 버는 건데 음.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연 매출 한 5,600억 중에서 마이너스 200억 남짓 적자입니다. 뭐 이런 거 발표되긴 했는데 수상공인 입장에서는 음. 이게 현실성 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건 좀먼 먼, 나라의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여전히 적자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배달앱은 적자니까 이거보다 좀 수수료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일 거고. 예.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그렇게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보니 다른 비용도 다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으니 누르기는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갑자기 플랫폼을 쓰지 않고 다시 전단지 시대로 돌아가자 이럴 리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앞서 말씀드렸던 좀 기존의 독과점형태를 해소할 수 있는 음. 또 다른 앱이 어떤 최근에 군산시 같은 경우가 배달의 명수 이렇게 배달앱을 만들어서 아, 지, 하는 아 지자체에서 보니까... 별도로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자체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 야 우리 지자체를 위한 배달 사업 이거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 구조를 일단 깨는 게 먼저다 이말씀입군요 예, 예예 그렇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취증 시장 지능공단에서 잠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대출 홀짝제 얘기하셨는데 홀짝제 기준이 생년월일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똑같이 홀짝제 한다는 뜻입니다. 예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